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교 명언 서산대사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껏 아까워 말고 나누어주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 나와 남이 아닌 한 몸으로 생각하고 보시하라. 불경, 개울물이 빨리 흘러가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임명도 한번간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법구경,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을 하여 사람들을 성내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자이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며,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애써 노력한 사람은 죽는 법이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번진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그물을 벗어난 기러기 떼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듯 어진 사람은 악마와 그 무리들을 벗어나 세상을 거닐며 나아간다. 나쁜 사람을 품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악이가 없고 칼과 몽둥이를 손에 든 사람들 틈에서도 온순하며 집착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이 없는 사람은 바로 성자이다.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곧 화합하라. 남의 장점은 죽혀주고 단점은 감추어주라. 남의 부끄러운 곳을 건드리지 말고 비밀을 지켜주거라.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어 성난 마음을 품게 하면 그 결점만 커질 뿐 방황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진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잡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라. 남이 듣기에 거북한 말과 상대의 화를 살만한 말은 삼가야 한다. 상대방도 또한 그렇게 대답할지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생각해서 꾀하고 마음을 다해 힘쓰면 때를 놓치지 않는다. 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부지런히 일하고, 자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자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 믿고 힘쓰지 아니하고, 나태하며 마음이 약해 인형처럼 비굴하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맬 것이다.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하게,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진실에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간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듯 시간은 나로부터 달아난다. 무릇 사람은 이 세상에 날때 입안에 도끼를 간직하고 나와서는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나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무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릇된 지식을 두려워하라. 허위의 세계에서 그대의 눈을 멀리하라. 배우는 바가 적은 사람은 들에서 쟁기를 끄는 늙은 소와 같이 몸에 살이 찔지라도 지혜는 늘지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비록 백년을 오래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이나마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한다. 또 남이 진리라 하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댄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 싸움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천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멎게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지혜이다. 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르익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은 불행과 만난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면 그는 벌써 어진 사람이며 반대로 어질다고 여기면 그야말로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그러나 제 몸만 즐기는 사람은 망하느니라.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일이 없을 때에는 휴식을 취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는 것이 제일 좋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이치를 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스스로 거두게 마련이며,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듯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부서야 한다. 잠못 드는 사람에게는 밤이 길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길이 멀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길 또한 길고 멀다. 정신과 영혼을 위해 살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둥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조그만 즐거움을 버리고 큰 즐거움을 얻으려면 깨우침에 큰 즐거움을 바라고 작은 즐거움은 버려야 한다.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좋은 일은 서둘러 행하고 나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지혜가 있을 때에는 번뇌가 없고 번뇌가 있을 때에는 지혜가 오기 어렵다.